40초 리뷰 챌린지 시작!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은 대학교 정보 어디 찾아요? 에브리타임? 대남숲? 음, 응 음, 아니에요 더 좋은 아이템 있어요 바로 크선맨! 크선맨은 간단한데요 CCC 어 뭐였더라? 뭐였더라? c c 라 l i v e s t y l 로 들어가셔서 어 여기서 <웃음> 여기서 어, 카카오톡 인증을 하고 검색 탭에 여러분이 원하는 컴퓨 캠퍼스를 쳐요.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나고 싶었던 선배들이 딱 있어요. 사실 저도 여기서 좋은 멘토들을 만나가지고 면접 꿀팁, 대학생활 정보들, 맛집 정보들 이런 거 얻고 지금 덕분에 행복한 대학생을 하고 있거든요. 여러분들도 음 여기 크선맨에서 다양한 캠퍼스 멘토들을 만나가지고 행복한 대학 끝! 화이팅 하 바랍니다! 크선맨 여러분들도 여기서 음... 대학교 입시 화이팅입니다 뭐였더라? 오케이